안녕하세요 저는 젠지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룰러 박재혁이라고 합니다 어, 일단은 첫 번째 경기 너무 힘들게 이겼, 이겼는데 진짜 이긴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경기도 엎치락뒤치락해서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이겨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뱀픽부터 생각하자, 이야기하자면은 카르 케이틀링 카르마는 저의 생각을 아예 안 했어가지고 약간 그거 하나 당한 게 조금 컸었던 것 같고 어, 그래도 잘 대처한 것 같아서 다행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세트는 이제 저희가 생각한 대로 처음에 잘 되고 있다가 좀 아쉽게 실수가 몇 번씩 나와서 좀 불안불안하게 갔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저희가 너무 유리했어서 쉽게 이겼던 것 같아요. 어, 일단은 캐틀 코구모 구도가 좀 서포 챔피언마다 제가 생각하기엔 좀 갈리는데 어, 확실히 좀 카르마다 보니까 저희, 저희 서포트 조금 더 약해서 좀라이너니 많이 밀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판밍 좀잘 됐었던 것 같은데 후반 갔을 때 상대가 너무 사거리가 길어서 제가 때릴거기 아예 안 나와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, 일단은 확실하게 이제 게임 끝났을 때 박수 소리라든가 함정 소리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보이잖아요 팬 관중분들이 계신 게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좀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선수한테 일단은 되게 4차원 느낌도 되게 나는데, 어, 팀 분위기 되게 잘 살려주시는 것 같고, 뱀픽 뭐, 피드백 다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이제 저희가 연락을 그렇게 어, 원래는 듬성듬성 하다가 요새는 거의 아예 안 해가지고, 네,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부럽고,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. 어, 진짜 그걸 놀려주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, 한번 링크를 보내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, 되게. 어, 일단은 내장이 됐다는 거는 사실 LCK, LCK한테 좋은 거지만 이제 저는 내장이 아니더라도 갈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많이 있어서 음 한국팀을 이제 8강에서 만약에 한팀이다 8강을 만약 간다, 간다면 무조건 만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게 생겨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어, 물론, 이번에도 선발전에갈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, 옛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사실은, 제가 16년도, 17년도 때, 딱히, 목표의식이 강하지 않았어요. 이제, 잘 하자라는 생각이, 생각만 되게 엄청 많이 했었는데, 그 생각을 할 때, 오히려, 성적이, 성적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, 이번 시즌은, 그냥 목표? 라는 걸 딱히 두지 않고, 진짜 잘 해보자. 계속 잘할 것만 생각을 해보자. 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딱히 목표는 정해두고 있지 않아요. 어 저도 무조건 저희 팬분들 받게 해드리고 싶고 어 저도 넣고 싶지만 아쉽게 못, 넣, 못 넣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라도 팬분들이라도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3연승, 4연승, 5연승 계속 쭉 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 응원에 보답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